지금 보시는 이 OBS라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화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장면 목록이라는 거랑 소스 목록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세요? 장면 목록이 뭐냐 그러면 어떤 장면을 찍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즉 뭐냐 그러면 음식으로 따지면 된장국을 만들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소스 목록은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그럼 된장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를 소스 목록에 다 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장면을 자,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을요. 내 얼굴이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걸 찍을 거예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나와서 내 영상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카메라. 그죠? 카메라로 카메라로 나를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카메라가 있어요, 없어요? 노트북에는요. 있잖아요. 그걸 불러와서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 소스 목록 보이세요? 소스 목록. 예,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네. 플러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재료들이 나와요. 소스 목록에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죠. 카메라는 카메라는 카메라라고 안돼 있고 카메라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디오, <웃음> 큰일 났네. <웃음> 자, 비디오 카메라. <웃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죠? 카메라랑 동일한 게 뭐라고요? 비디오. 그,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있죠? 네. 예, 그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비디오 캡처 클릭.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하고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어, 새로운 비디오 캡처 장치, 즉이 비디오를 찍겠다, 그 얘기에요, 여러분. 그, 저, 재료를 사왔으니까 집어넣어야지 그죠? 어, 집어넣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가 뿅 하고 보일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 보이세요? 확인 확인을 딱 누르고 나간 다음에 이 사이즈를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쭉 한번 이렇게 늘려보세요. 이렇게 어, 지금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쫙 크게 늘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범위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네. 어떤 분들은요. 최신형 노트북 쓰시면은 꽈득차게 나와요. 검정색이 없어. 근데 지금 어, 옛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나 노트북 최근에 샀는데 불구하고요. 저도 이걸 최근에 산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잖아요. 즉 뭐냐면 4대3 비율로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마다 조금 좋은 모델들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비율 조정하는 거면 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찍어보고 비율 조정하는 걸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되는 노트북이 있고 안 되는 노트북이 있어요 여러분 비율이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빈 부분은 뭘 하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채우면 되지 광고로 광고나 이미지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증가 안 쓰셔도 돼요 꽉찬 분들은 꽉 차게 하시고 꽉 차지 않는 분들은 저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녹화하는 게 녹화 여러분 저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녹화 시작 버튼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녹화 시작 버튼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그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녹화 중단 나와요. 그러니까 녹화 시작 누르고 녹하면 화 돼요. 그리고 마음 뭐 돼요. 녹화 끝나면 중단 누르면 돼요.